또을때딱되면 흰색 유액이 나와. 아, 그게 달진줄 알았어. 어머. 여태 달마진 줄 알았다고 형님도? 네. 난 여기 가시상 추없는줄 알았어. 오시고 달마진 줄 알았죠. 네. 난처 처음... 달마진 안 봤어. 저는 가시상 아, 추출한 바람에 가시상 추맞다 아. 그러니까 맛이 가 완전 상추 맛이야. 상니까 여기에 형님 나중에 내가 가 생기면 준다고. 네. 가 생기면 여기 맹귀에 가시가 진짜 아 살벌하게 생기거든요. 여기. 네. 그래서 가시삽질구나네 지금은 없어 는데 맛이 똑같은데. 이게 생 이게 달맞이랑 많이 닮았는데 네. 아니야. 생. 다시 삽질 근데 규란. 맛이 생태. 상추 맛시고쓴 맛이 네. 나네요. 맛있이 두란 종이야. 얘는 고철이. <웃음> 여기 네? 어, 맛있다. 어, 맛있다. 나중에 네. 나중에쓴 네. 맛이나고 네? 상추 맛이나요. 들어. <웃음> 아, 나중에 생태. 이걸로 또뭔 어떤 용거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내가 근데... 가시상추 뜯을거야 그러면 무조건 가 음... 그러면은 음... 맛있다 아니 여기에 오시면 <웃음> 뭐 가시상추, 냉이, 민들레 없는게 없네요 오리베이. 그리고 있어. 나는 형님 마인드가 너무 좋은게 농약을 야, 일단 안치니깐 신이. 안 그러니까, 너무 좋은거 저가 배추, 석어 뽑지도 않고 <웃음> <웃음> <웃음> 오 가시상추 너무 많은데 여기 오, 예쁘다 근데 네, 저 밑에는 아니, 가... 여기는 이거 춥잖아 이거, 이거 숏으로 찍어서 올려 네. 바로 <웃음> 여기는 춥잖아요 추워서 작잖아 한 포기가 진짜 이마... 완전히 폭 이게 약성에 꽉쳐 있는 거 같아. 네. 색깔 보니까 네. 그죠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이 아 추위를 이기려고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민들레도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보통이야, 아, 예, 이게 다. 얘 토종이다. 나 금방 아, 배웠어요, 이거. 내가 금방 배웠어 때는, 아무것도 그렇죠? 없을 때는 <웃음> 네. 개망초도 너무 좋아하거든. 아 있으니까 개망초가 지금 한숨 밀렸어. 그렇지니? 난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맛있어. 맛있어. <웃음> 진짜? 얘도? 난 개망초고 난 개망초를 안 먹어봤고 이런 거를 가시상추는 먹어봤지.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게 네. 저도 처음 이런 걸 맛있어. 알게 되면 어, 흔한 건데 저걸 어떻게 먹은 그러는데 일단 드셔보시면 완전 신세계야. 맛이 확실히. 처음 먹어보는 맛이 지금은 음, 신세계 신세 유행이 없는데 없죠. 지금도 이게 건강해지는 거고 우리 가계비도 절감되는 거고 여기에 그러면 은 예. 가시가 생겼을 때도 먹어도 돼요? 네, 예, 먹어도 아. 돼요. 꽃대가 완전히 형성되기 냉이가 시작하면서 벌써 생기거든요. 음 어, 무슨 냉이대 올라? 어 냉이는 올라올 수도 음, 있 조건만 맞으면 사실 음. 사철와 이건 진짜 반했네. 그렇죠. 예. 꽃대 올라오어 오늘 진짜 너무 너무 귀한 거배웠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세상에. 많은 분들이 가시상추를 알고는 진짜 신세계 만났다 그럴 때 나는 가시상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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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500평 나물밭 생긴 거야? 네. 오케이. 이거 네, 가시상추예요. 이것도 가시상추고. 그러니까 이 1,500평에 냉이, 민들레, 쓴박이, 뽀리뱅이, 개망초, 가시상추 잔뜩 있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가시상추네, 그죠? 처음 보셨다니까. 그렇죠. 네. 무슨 냉이가 냉이가 내 손바닥으로도 안 가려지잖아. 이건 열무야 열무. 열무. 어, 맛있겠다. 그죠? 색이 너무 맛있 뽑지도 않았는데 향이 그냥 확 올라오는 아니, 거. 아니 맛있는 거요 냉이 진짜 많아? 아니 난 이거 진짜 반했다. <웃음> 진짜 반해. 여기 가시상추 여기 또 있다. 군데군데 어 이게 한두 포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주변에 많이 생겨요 이게, 이게 되게 단맛이 있어요 이게 네. 이게 다 되게 단맛이 있으면서 우리가 삭쥐 그그 지난 그 향이 딱 있어요 얘는 어, 익히면 안돼 그러니까 맛있... 아, 겉절이가 생쌈도 괜찮고 어, 먹으면... 겉절이가 삭쥐를 잘가지 칼로? 그러면 어떤 거랑 속 빠졌어 이만해 음, 진짜. 나 이만한 거 먹었다가 밥도 안 넣고 먹었다가 이미 아, 다 터지는 거겠다 우리 민호 형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게 이런 본인은 모르면서 이런 좋은 환경을 음, 가지고 음,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음. 많이 알고 계셔서. 아주 많이 알던데요? 아, 다 얘한테 좋은 거야. 개구락지 그러니까. 어, 형님이. 황금 액물. 옛날 모기장 그것 때문에 황개구물 어, 너무, 어, 너무 좋아. 이거, 이거 내가 영상 찍어서 올리면, 그 루모님은. <웃음> 아, 아, 루시아? 아, 너무 많이 아, 어, <웃음> 루시아 형님은. 배 아플 것 같은데 별 없고 손... 이,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여기 가시상추 포기 봐 이거 진짜 먹다 <웃음> 네, 진짜 다 이거 좋다, 완전 모양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크더라고요 음. 남쪽에는, 아, 남쪽에는. 아 그래? 남쪽에는 달마지, 달마지 이거 한 다섯, 다섯 배 정도 커 남쪽에는 달마지, 지금 현재 네. 아니 저기 나와요 진액색이 음. 야, 아니, 뭐, 아니 1년초들은 다 이런식으로 겨울에 음. 영양분을 축적했다가 아, 아니, 딱 내년 봄에 씨앗이 생기는 예 2년초죠 음.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다른 회원님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뭐 깨구락지 효공주 뭐 루시아님 이런 분들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이 밴드 유튜브 밴드 따로 만들어서 었 알려주려고